Hi guys, long t i no see. Guess where I am? 어디지 알아요 탐파 아. Oh, 이거 이거 엄마어마좋았어이거 You like this? 이거 소물 샀어요 소물로 이거 소물로 샀어. 이거 두 개는 샀는데 이거. 뭐가, 뭐가 맛있어? 모르겠어. 내가 캐나다, 그거 뭐지? 캐나다, 캐나다 공항에 있었잖아요. 그다음에는 어, 공항 그 다음에는, 공항 그이미그레이션 있잖아요. 그이미그레이션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여권에 봤서그 사진 봤서나 봤어? 봤어 그래서 뭔가 3분 동안 계속 이렇게, 오케이. Okay. 그냥 갔어. <웃음> 오늘은 같이 식사 했잖아요. 엄마, 아빠, 그다티그 다음에 는그안티는 와너 소울 소셜 했냐? 어 뭔가? 왜 그거 좀 다르네? 그거 소울 소셜 했냐? 이렇게 말했어. <웃음> 드디어 진짜 운종할수 있어요. 아니 여기는 캐나다 운종을 하면은 진짜 못해요. 진짜 아무거나 또갈수 없어요. 진짜 운동해야 돼요. 이거는 그거 뭐지? 포도잖아요. 한국, 한국산 포도예요 이거. 한국 포도 엄청 맛있잖아요. 먹어봐야 돼 이게. 이거 고드 짜잔 한국보다 더 싸서 홍콩에 먹 가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 먹고 싶어서 이거도 이것도 샀어 아니 이거 청국장청국장보다 엄청 맛있어 아니 여러분 이따 마지막에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최종이에요 아니 솔직히 나 이거 그냥 별로예요 왜냐 하면 너무 싸. 이게 아니 你거呢 솔직히 할머니, 할아버지她都很好吃那这里这里这里这里这 I o n t n o w I don't know. I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o n w o w n o t k I d I d I don't t know. o t o w I don't know. I I n k o w I d o o I don't k t k n o t o w I don't know. I I don't k t k n o t o w I don't know. I don't k n d o n w o w I t know. I t know. I I haven't eat vegetables for a long time. Yesterday I had vegetables in a in a t night, and then I just e t Oh, close it. a h a This n is a n What's that? This is a m u s h o m eat i a n s p o u e g e t a l e bean p r o u t a t is Ah, what is it? What s it? h vegetable fried noodles. f r i e a b i a n sprout noodles. Vegetable fried bean s p o t n o l 한국 s t 스타일 한국 소금이랑 e 한국 스 t y 어디에서 나오는 거 아니? 국 style. 한국 style. 한국 s t 한국 에 없을 것 같아 한국 에 있을까? 그리고 물고기 야, 물고기도 야. 넣고 약간 양 양생탕인가? 약간 먹어서 몸 좋아서 이렇게 왜 먹어? 몸 좋아서 그래 이거는 안 매운탕. 잘 먹겠습니다. 얼마나 먹었나? 음 맛있다. 음 맛있어. 면 뭔가 다른 거 알아? 약간 행복한 느 먹어도 약간 느낌이 달라요. 내한 마야미 거야. I think it tastes better than uh soju.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n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Deep inside this <laughs> s <Sure>, i r t is overdue. 이거 쓰다구, 이 맛이 있을까이. Hmm. 이거 냄쌈 아침에 냄쌈 먹었어. 엄청 고. 이거 만두 느낌. Oh, it's so big, right? 근데 에서 이거 먹어 이거 봐봐 이거는 새우 이렇게만큼 음 맛있는데? 음. 딤쌈에서 호빵 팔라 근데 이거 맛없어요 스프링 로스? 아니 안에도 안에도 새우 있는데 새우 봐봐 이거 새우 나 새우만 먹어 봐봐 이거 새우 똥똥해요 진짜 이렇게 두개 이렇게 It's like two fingers Look at this 음. 에이 왜왜 이래요? 어머 봐봐 이게 아니 나 이거 20$ 샀어 왜요 나 이거? 1$ الطرف, palm, okay, Thank you, Dorian, d 리 i 시 m a l l one and g <sanctuar> 너무 좋아 미친 이냄새다이냄새다1 0 0 0 0 0 0 0 0 0 0안0 0안0 0안0 0안0 0 0 0 0안0 0안0 0 0 0 0 0 0 0 0 0 0 0 잘 먹었어 이 t h 이 s I 이 i k e this. I like t h 푸 s I l i 분아 t h 밥 어... I like this. I l 에 k 에 this. I like t h h a v e t o burn this. t o e a t 그냥 불 위에서 슛, 슛, 슛, 이렇게 먹. 이것도. 할머니들 좋아하는 맛잖아요. 아마 엄마 이거 좋아해. 엄마 아빠 좋아하는 맛. 오늘 콘텐츠 여기서지. Water, moe.